굳이 지금 비밀이다 비결은 내 자체가 비결인 것 같아 안녕 반가워 오늘 아, 뷰티풀 촬영 다잘 마치고 인스타그램을 같이 보려고 해 같이 봐보자 어, 기억나지? 어, 이때가 그 화보 촬영했을 때 찍었던 사진일 거야 처음에 딱 올리기 적합하다 생각해서 이 사진을 고민고민 끝에 셀렉을 해서 올렸지 안경 한, 많이 껴보고 껴보고 해서 이제 나한테 맞는 안경을 찾은 게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고, 안경을 끼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, 좀 부었다 싶으면 끼거든. 멋있어서 끼는 거 아니고, 얼굴이 조정이 아직 안 돼서, 안경을 끼는 거야. 나는 남이 찍어주는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. 사실 뭐, 잘 찍는 게 뭔지 모르겠고, 누가 옆에서 찍어주는 게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. 난나 혼자 산다에 가서 보여주고 싶어. 보여줄 게 많거든. 아껴두고 있다 밖에서 이제 나가서 보여줄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게 좋을 것 같아 한 7.5점? 8점? 일단 눈치가 좀 빠른 편이야 그리고 타이밍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을 잘,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지 그래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주고 싶어 모든 걸다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신기하게도 앨범 낼 때마다 확고하게 생각이 나는 편이야 사실 이렇게 많은 컬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못 할까 봐 미리 지금 다 해보는 중이야 유전인데 머리가 많이 없어 그래서 있을 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? 그거는 이제 우리 헤어 선생님이 한번 여기서 해보자 해가지고 파스텔로 그걸 이렇게 칠한 거야 잘 어울렸지? 머리가 짧아지면 내 얼굴이 좀 옆으로? 커브 보이는 거 해야 되나 그런 감이 있어서 좀 머리 기르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어, 머리가 짧아질 날이 이제 오니까 굳이 지금 굳이 할 피, 짧은 머리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비밀이다 나랑 잘 맞거나 특정 그런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은 나도 마음이 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긴 거 같아 비결은 내 자체가 비결인 거 같아 생각보다 내가 또 그런 걸 못해 왜냐면 불편해할까 봐 오히려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지 그래서 쉽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친해지고 싶으면 어쨌든 노력은 하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부터 해서 내 인스타그램에 뭐가 있지? 감성 감성 찾아? 사람들이 많은 감, 감성 있잖아 감성이 없거든 인스타 감성이 나는 감성 찾아 산말리 이런 거 해야겠다 어 뷰티풀 이렇게 또 열심히 촬영하고 영상까지 찍어보고 인스타그램도 같이 봤는데 많은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도 사진도 잘 봐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